꾸준히 뭔가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 다이어트 독한 놈 지금 힘든 만큼 몇년 뒤에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이어트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은 흔치 않다. 내가 딱 노력한 만큼 결과로 다가오잖아. 어떤 꼼수도 지름길도 없다. 이런 신같은 행동을 해도 밖에 나와서 움직이고 행동하면 살이 빠진다. 뭐 거창하게 운동할 필요 있나? 그냥 삶이 운동이지 이렇게 센 척하지만 인생 쉬운 게 뭐가 있어 집에서 퍼먹고 살찌는 것도 힘든 거지 뭐래도 힘든 거 좋은 방향으로 힘들면 이득 아닌가? 터질 뻔했다 처웃는 까치세 잡히면 죽는다 살짝 위험했다 리코더로 한숨 돌리면 진정된다 이게 음악의 힘이지 날씨가 추워진 만큼 기본 운동에 충실한다. 몸에 살짝 열이 올라와야 부상 위험이 적어진다. 개토끼도 스트레칭. 준비 운동이 잘된것 같다. 딱 봐도 엄청 민첩하잖아. 너무 민첩해 날아다닌다. 달아올랐다. 진짜 개싸움. 근력 많이 하면 근육 확 쪄서 살찐다 뭐든 적당히만 하면 된다 문제는 적당히도 안 하는 게 문제야 겨울이라고 동면 준비, 영양 섭취만 하고 있으면 본인들만 힘들어진다 지금 미리 힘들어야 다가오는 계절이 덜 힘들다 다른 근력 운동은 줄였지만 복근 운동은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오래 방식에서 매우 처진 살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복근 운동하면 발이 안올라간다 생각해보니까 복근 운동 안해도 잘 안올라갔다 불행중 다행인가? 등살은 처진살이 없다 그게 다 앞으로 쏠려 내려간거야 잡는 위치를 바꿔가며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당겨준다 잘했어 금메달보다 무거운 철메달 거북목을 10분 활용한 중량 턱걸이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108 더하기 1 0 8탄 콤보 2 1 6탄 콤보 팔뚝 처진 살은 안 빠지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빠지고 있다 아니 줄어들었어 겨울에 살 뺀다고 개고생하고 있지만 개고생도 미리 한다고 내년 이맘때에는 유지어터가 되어 있길 뒤를 봐 변해 있잖아 다음번에는 지금 모습이 뒤에 걸려있을거다 할수 있어 정준다 그러다